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.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 시 통지의무 위반과 화해한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주지법, 남원지법 2019가단 1126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4. 아, 이사건 화해 계약의 무효 여부 원고 A, C, D가 원고 B에게 이사건 보험 계약에 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, 화해 계약 체결 등 일체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 A, C, D가 원고 B를 보험금 수령 대표자로 지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 원고 ACD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화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화해 계약은 원고 ACD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화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화해 계약은 원고 ACD로부터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원고 A가 체결한 것으로 유효합니다. 나, 이 사건 화해 계약의 차고 취소 여부. 구체적인 판단. 위험 변경 통지 의무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고 망인의 위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이 사건 보험 계약 해지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약관에 따른 해지 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며 이 사건 보험 계약 해지로 사망보험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착오가 이 사건 화해 계약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오히려 이 사건 손해사정서 인원검토 회신문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화해 계약 체결 전에 위험변경 통지의무 및그 위반의 효과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,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해지 기간의 도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,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원부들이 교통재 사망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다투었고, 이 사건 화해계약은 그러한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일 뿐입니다. 위와 같은 사항은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화해계약에 관한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, 이 사건 화해계약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더 이상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